사회화가 덜된 ISTJ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ISTJ는 연애와 결혼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ISTJ가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ISTJ는 일단 자신이 마음에 들어야 상대와 교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ISTJ가 연애를 밥먹듯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ISTJ가 힘겹게 고른 연애 상대에 대해 소중히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만큼 상대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 ISTJ가 연애할 때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것은 상대에게 푹 빠졌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상대를 놓친다면 후회할 것 같으니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오늘 <목소리> 니다 Secret y e o u n g Sang, Boni Dung Fan y e o u n g Sang, Vlog, ASM r Dung. Total negative benefit you'll know. l e u l su it sub nada. Luchuk sandan card. Lul c l i f hagib hadu se y o